어, 천일, 천일일입니다. 천일법상 어, 오늘은, 그, 양력으로는 2월 27일이고, 음력으로는 아, 2월 8일, 병진일, 아, 평균일. 병진일이에요. 요일로는 월요일이고, 어제, 일요일날, 잘들 셨었 모르겠습니다. 음... 어제는 이야기 드렸듯이, 어, 3일, 3일이 되는 날이고, 어, 올해는 윤달, 2월달, 음력 2월이 도끼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달, 윤달까지 껴가지고 2월달에 많이 있어요. 어? 자, 찾아서, 어, 인사 올렸으면 인사 올리고 들어가고 아, 기특한 것은 어? 서울제자로 했는데, 이 아이가, 아, 아, 천일이 또 얘기했다고 또그 시간 맞춰가지고, 어, 재물천일 놓고 인사했다고 하길래,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했어요. 아, 잘했지 뭐. 그리고 또, 또 다른 서울제자 아이는, 야, 은 막, 일요일, 일요일이라고, 어? 집 대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그랬다고 하길래, 그딴한 잘했다고 했고, 마 어, 맞아. 그 아이는, 11일, 11일째, 추에서 꽃이 핀디야. 그, 이 천일도 그 정도로 막, 날마다 꽃 피고 그런 적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 아이가, 열심히 자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특하셔가지고, 기특해서, 그냥 막, 내리 그냥 꽃을 피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딱 설명이 안 돼. 뭐, 설명이 안 돼요. 어? 자, <웃음> 자,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도 안 하자, 안 하는 거. 답 없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음? 그럼 잠깐 그 얘기 할 거예요. 네, 양력으로는 2월, 내일, 하루만 더 가면 2월 다 가요. 오늘 27일이라겠죠? 내일 28일, 화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월요일인가? 수요일 화, 수.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일, 화수. 오늘 양력으로 3월 1일, 3일절이에요. 3일절. <웃음> 어제, 일요일이자, 그, 사묘, 응? 연월일시, 아, 개묘일. 을미월, 을미일, 그 다음에 아묘구나, 개묘, <웃음> 개묘년, 개미, 어? 개묘년, 그 다음에 을묘, 을묘월, 을묘일, 그 다음에 묘시, 묘시에 인사를 올리고 아 그걸 합본해가지고 영상을 조금 조금 찍은 거를 인코딩이라 해서 다 합쳐가지고 풍쳐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니,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 컴퓨터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야. 인코딩 하는 작업 시간이. 아고한번 24시간 돌아갈 것 같아요. 아이숨길나가지고 그냥, 그, 나눠진 찍은 데 이렇게, 다르륵, 르륵 그냥, 응? 1-1, 2, 2, 1, 2, 3, 4, 쭈르륵 해서 올렸는데, 그냥, 대충 봐요, 에이, 그거는. 어. 아, 어제 그래서 첫일이 뒤에 뒷산에 계적산 올라간다고 계적 올라가서 계적산 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 약간의 재물을 가져와서 올려놓고 인사 올리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만 첫일 얘기를 많이 들은 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하시냐내 팔다리가 썽쌍하고 성성하고 멀쩡하니까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중생들 많아. 못 가니까, 못 올라가니까. 다리가 아프고, 응? 몸이 안 좋아서. 이 저들이 그, 산에 어제도, 어제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편한 길, 이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 몸 아픈 분들이, 몸 아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프신 분들이. 지팡이 짚고 오거나, 어? 절뚝거리고 오시거나. 저뭐 중에 어떤 한 분은, 완전 딱 보니까, 그 의수, 의수, 손. 한쪽이 의수더라고요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딱 보면 알아요 표시가 나요 자세히 보면 저들은 꼭 그런 분들한테는 인사를 건네요 응?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요 고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 몸뚱아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산에 올라가고, 산, 이렇게, 산책에 들어다니고, 어쩌고 하는데. 그돈 들어요? 돈안 들잖아. 돈안 들어. 내 몸만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도 안 해. 응? 그런데도 안 해. 그럼 답이 있어? 답 없지. 그, 몸 아픈 양반들이, 그, 아픈 몸을 끌고, 어? 산에 높은 산은 못 올라가더라도 그 인도 따라가지고 편한 길 여기에 나와서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다른 거 없지 살려고 살려고 응?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고 내 몸뚱아리, 조금만 내 움직이면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할수 있는데도 안 한다 말이지. 그럼 답이 없잖아. <웃음> 아이 천일 그, 이제 정식, 정식 제자는 아니나, 제작함으로서 예비, 예비, 예비적으로 열심히 본인들이, 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응? 천일은 먼저 내려 못해 놓고서는그 다음에 빌고 가라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응? 본인들 스스로가 일정 내배까지딱 맞춰지면은 그 다음에는 천일이 내리고 다라고 안해드려도그집 신들이 나서서 내리고 다자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응? 해봐라 하고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알려주는데. 그걸 스스로가 잘해요. 잘해. 어, 응? 천일이 얘기합니다만, 이 천일 제작일 20년, 20년가량 이렇게 온이 천일이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신령이 전에 옥수 올리고, 옥수 발언하고, 옥수 등장하고, 어, 응? 경 읽고.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천일도 해요 그런데 응? 그 예비 제자 응? 어? 그 제자들이 천일 이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응? 날마다 그냥 옥수 올려놓고 옥수 발언하고 할아버지 아니면 조그만한 상 하나 놓고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너무 기특하잖아 너무너무 잘하고 네? 그러니 서울제자에는 지금 열 하루째 오늘 12일째 넘어가겠네 어? 그 초에 꼽혔다가 떨어지는 흔적 새카메 그냥 사진을 보내주는 거 보면 우리 카페 올리는 거 보면 그렇게 지또한 서울제자 어? 그 중생은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응? 일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좀 일, 일찍 일어나게 되면 새벽에 나가기 전에 인사하고, 아니면 일 끝나고 나와,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물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건 필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돈 들어? 안 들잖아. 돈이 왜 들어? 나만 움직이면 돼요, 나만. 나만 움직이고, 나만 부지런하면 돼. 지가 깨우르고, 지가 안 하고, 귀찮고. 그러면 딱 길은 하나야, 하나. 길은 하나인 거야. 아셨죠? 응?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도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없지, 뭐. 어제, 이 천일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고 아, 천일인들. 마, 마 그, 그, 뭐, 그냥 편하게 뒷산이라고 하지만. 뭐, 가고 싶으면 가, 직구석에 가만히 있어. 뒹굴뒹굴하고 테레비 보고 누워있으면 대다 됐다 좋지. 술이나 먹고. 하지만 천일이 왜 가겠어? 응? 뭐, 운동하려고? 아니요. 운동은 직구석에 해도 돼요. 근데도 왜 하겠어?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할수 뿐이 없고, 그거 하는 거야, 이게. 해야 될 입장이고, 그거 하는 거야. 아셨죠? 내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기면, 응? 안 하고 계기면 가만히 감 떨어지나? 복이 푹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웃. 응? 리그전 탈락. 응? 그거예요. 자, 얘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웃음> 자, 이제, 여기, 저희 간단히 마무리 할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명심들 하세요. 명심들 하셔야 돼요. 내 팔다리가 멀쩡할 때. 나중에 팔다리 잘리나가가지고, 고동묻다가지고 방구석에서 똥칠할 때는, 뭐 하다, 그때는 뭐, 그러다 답 없지 뭐, 그래 주면서 밖에 없는 건데. 그나마 내 팔다리가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입니다. <웃음> 예, 이제, 끝나, 여기 끝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는 얘기. 아, 어제, 그, 영상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천일이 이제, 그, 산 입구까지 도착을 했더니, 외국인 젊은 애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 차를 내놓고 막, 이렇게, 산에 올라갈 준비하는데 보니까, 여자는 타이지 있고, 뭐 이게 그 스커트 같은 거 입고 내가 봐도 산에 올라갈 복장은 아닌데 딴에는 바람스러웠나 봐. 이래시시시 가다 보니까 걔들 이렇게 돌아오다 지 천이 이렇게 하고 딱 만났어 이제. 근데 애들이 산에 올라갈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갈까 어쩔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 그래서 천이 야 랄랄랄라 랄불렀어 <웃음> 그랬더니 들이 뭐 어쩌고 쭈쩌고 싶이 이 천의 눈을 치는 봐요. 그래서 에카미야. <웃음> 했더니, 아,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게 산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겠어. 어? <웃음> 아이, 참, 글 짧은 영어가지고. 탑은, 어? 탑이 있나? 트레킹 마운틴. 마운틴 트레킹 콜? 했더니, 아, 어, 예, yeah.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천일이 이제 지팡이를 지, 가르치 요렇게 돌아 나오는 게 이제 몇 시간 걸린다. 천일도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거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 이게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 이 얘기를 해줄 게 답이 안 나오네. 이게 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아, 씨, 아, 이거 원미리트만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게 뭐지, 뭐지. 아, 안 나와. 했더니, 어, 안 나와. 안 나와. 콜? 랬더니 콜? c o 야이 따라와라, 이러지. 응.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아냐, 아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고 이제 물어본다고. 그래 e from? 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냥. 내가 이 말을 차들이 되게 못 따라들었나? 어쩌나? 그래. 그래서, 이 시, 이 시키 봐라.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이제 말을 바꿨어요. 아예 아메리칸. 그러니까 너 미국인이냐? 했더니 물었어. 했더니. 안들어서 리가어너너너 너. 덴마크. 얘들. 덴마크에서 왔대요 남자놈이 말하는데. 그래서 어 oh, 그래? 근데 그뒤 여자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왔는지 어쩐지 물어봐가지고. 헤이 샘 샘? 이게 콩글리시가 아니라 이게 생활용 원래 선발 다 하면 다 통해요. 그랬더니 둘다 맞대. 덴마크래. 아, 어, 그지로하더니막 씽씽씽 올라가는 거야. 아이, 나는 힘지. 서들이 힘들어 돼지거는데 배낭 누르고 깨졌지. 어시어놈이 야, 마이, 마이, 마이, 아랄 같이 가자고. 투게더. <웃음> 그랬 했더니 힐끝으다못 들어 또그지로 올라가대. 내 네, 하여튼, 그, 위험 분기점에서도, 잘, 천이 알려진 쪽으그쪽 자기 잘 끄질 올라가다가, 천이랑 자막 걔네들 숲속에 들어가고, 마이천에 손을, 이천을 보더니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그래 천일도, 막손흔들어면서그렇로 가, 라고 응? 어? <웃음> 고, 고, 고! <웃음> 막 이런 식으로. 아유, 걔네들,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 낫긴 낫더라고. 하지날라가더라고 어, 아, 산구경. 어, 잘 하고 내려갔으리다.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한가지요 음. 요즘 요 국민의힘 그당 대표 그막그 선거 예, 예, 예 뽑으려고 저 같이 막 저기 하죠. 어. 김기현이 안철수, 천하람 그다음에 누구요? 황 누구요? 어? 어 있잖아가. 근데 그. 총리야 돼. 근데 4파전 4파전인데, 아, 황 총리, 전 총리, 이 양반을 제껴놓고, 지금 김기현이, 안철수, 천하람, 이 3파전, 이런적인데, 그뭐셋 중에 딱히 뭐 맘에 드는 인간은 없어요. 뭐 그나마 천하람이가 젊은 애가 옛날 그 이준석이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그나마 애가 조금 이렇게 젊은 절기는 있고, 활설리하고 그러는데, 아 오늘 천일 꿈에 방금 일어나기 전에 천일 약간 4시반 경에 눈을 떴어요. 어, 안철수가 왔어요. 어, 안철수가 찾아왔어. 어, 이건 이제 나,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돼. 천일이 천일 이사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간 이사를 간다고 갔어 이제. 가서, 벽지를 붙인다고, 어? 저번에 참 서울대자가 천일이 이사 갔는데 벽지가 안 바꿔가지고, 어, 벽지 안 해줬어요? 했더니 주인 안 해줬다고 되겠다. 뭐 이번엔 벽지. 벽지를 막 어, 풀내가지고 막 바른다고 발라. 바른 거막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어, 기린대지 마지막 장면이야. 벽지를 막 바르고 그런데, 벽지가 떨어지고 일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불 다시 발라가지고 막 바르고 막 이러고 한쪽에서는 옛날에 천일이 그 도너츠 장사를 했다고 했었어요. 노점도 하고 가게도하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도너츠도 막 종류가 많아요. 어? 어, 까베기 꽈배기, 찹쌀, 팥도나스, 고로개, 뭐 이렇게 막철리이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아니, 이사를 간다고 이사와서 벽지를 붙이는데, 그걸 또 한다고 촥 늘어났더라고요. 어, 이제, 우리 이제, 아저씨들, 아저씨들 같이 막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중인데, 그 아저씨들은 바로 누구? 전환에 우리 신령님들, 신장님들 신장님들, 어? 이분들이시겠죠? 같이 막 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딱그 합류를 해가지고, 막그 양복을 입고 왔어요. 양복을 입고 가지고 막 일을 거두는 거야. 같이 풀치라고 막 이렇게. 그 저게 누구요? 그 봤더니 안철수더라고. 안철수. 안철수가 양복을, 그, 감색. 감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노란색과 똥색의 중간 정도? 아, 중간 정도 될까? 뭐 그런, 그 감색이라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입고 왔어. 와가지고 아, 양복을 입은 채로 막 거두는 거야 풀칠한다 고랬어 내가 천일이 이렇게 쳐다보고 얘가 뭐하러 왔지? 그러면서 안철수한테 그러지 말고 그, 그 양복 옆가 일하는 거 불편하지 않냐고 그 양복 몇투 양복 거어그쪽에 벗어놓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 그거 다 자기도 불편하대 <웃음> 그래서 옆방에 가가지고 어, 벗어놓고 오셔. 가지고 쫙, 하 얘기했거든요. 딱그 장면이 있었어요. 응? 현재는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됐어요. 어, 김기현이는 그놈 울산 땅, 어? 울산 땅 때문에 요즘 돌아버리게 생겼고, 그, 안철스랑 그, 어, 천하람이는 연락이 공격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천하람이는 조금 더그 과정을 얘기하면, 천하람이는 지가 안철수를 제끼고 지가 2번으로 올라서서 결선투표까지 가기를 희망하는 게 천하람이고, 안철수는 샤이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선투표 가면은 이길 거다! 하는, 그런, 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응? 1번. ᄒᄒ, <웃음> 뭐, 엑스 테지 뭐. 자기 딴는뭐 뭐 고발하네 뭐 어쩌니 난리 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두고 볼 일이에요 응, 두고 볼 일? 하지만 천일 안쳤 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안해도려도 감이 없는데 어떻게요 응? 감이 없어 가만히 봤을때 그래도 세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이래 봤을 때는 이 천일은 좀 약자 편에 약자 편 응. 잘나가는 인간보다는 약잡혀 아셨죠? 두고 보자고요 왜 안철수가 음, 천일 이사가는데 와가지고 어, 풀칠한다고 양복 입고 막 거들고 나섰는지 2월도 응? 오늘 내일만 가면 다 갑니다 화이팅 하시고 천일이 오늘 얘기했던 주제에 명심들 하세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시라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응? 그것도 복이다는 거야. 어? 아셨죠? 거기까지만 오늘 얘기에 떠들을게요. 오늘 시간 지금, 이제 6시네. 이제 6시.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잘들 보내시고. 아셨죠? 팔다리가 없으면 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 아셨죠? Кот.